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속고 살고, 자, 힘들고 그러는데, 그, 많이 속고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 크게 말하면. 예. 우리들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욕심 때문에. 아, 욕심. 그리고. 예. 유혹들 때문에 그래요. 욕심하고 유혹. 그래가지고 예. 힘들게 산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어떤 때는. 예. 귀가 얇은 사람들이 많아. 제 얘기하는 건 알겠죠? <웃음> 그, 그럴란지도 모르지.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예. 그 불가에서 내려오는 예. 똑똑한 여우를 통해가지고 여우요? 예. 아. 여우가 똑똑하잖아요. 영리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여우를 통해가지고 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해주세요. 그 제목도요. 예. 여우도 속는 거예요. 그 영리한 여우도 속는다고? 예, 예. 예. 그런데 여우는 살구 기름을 무척 좋아한답니다. 살구 기름을 좋아해요? 예. 예. 아. 그래서 사람들은 예.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예. 그 똑똑한 여우를 잡기 위해서 예, 그렇죠. 살구 기름에 예. 독약을 넣어 가지고 예. 여우가 다니는 그 길목에 예. 놓아둔답니다. 아, 여우 잡으려고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 여우는 예. 그 사실을 알고 예. 살구 기름이 있는 길목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 여우는요? 예. 그놈은 먹혔죠 아, 빨리 지나간대요. 지나갑니다. 아 미리 알아차려 이거. 예, 예. 아 그렇구나. 똑똑하니까. 아 대단하네 그놈의 여우. 그런데. 예. 욕망 앞에 자유로운 자는 생각보다 작답니다. 욕망 앞에. 그 예, 욕망이 차려... 생기면요. 아. 예.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이 왠지 아쉬운 구석이 있답니다. 좀 아깝죠. 예. 예. 그래서 여우는 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잠시 생각해 본답니다. <웃음> 아까우니까 독약 들으면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렇죠. 예. 아... 여우는 예. 먹지 말고 예. 냄새만 맡고 예. 가지 않으면 슬며시 예. 마음을 돌린답니다. 그렇죠 도격 들었는아 이게 보고.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요? 이게 이르지 이, 이, 말아야 되잖아 아, 그냥 가지 해야 되지 아, 에이 입만 대고 예, 예. 가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아... 입만 살짝 대보고 간다는 거예요 먹진 않고 냄새만 맡고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우리들 그냥 야. 가지 예. 예. 그래서 자신과 타협하고요 예. 따른답니다 그리고 나서 혀를 살짝 댔을 뿐인데 <웃음> 이게 진짜 문제란다. 목을 타고요. 예. 쓰르르 저절로 넘어가 <웃음> 버린단 말이에 맛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예예. 허겁지겁 살구 구임을 먹던 여우는요. 예. 어떻게 된다. 정신이 <웃음> 예. 번쩍. 아 들었지만 예. 이미 엎지러진 부위. 그렇죠. 그 안에 독약이 들었는데. 이미 살구 기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대시당께 <웃음> 손을 대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피폐하게 만들죠. 피폐하거나 죽이, 죽게 이죽 만들잖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렇죠? 거구나. 자포자기한 심정 여우는요. 예. 남긴 살구 기름하죠. 아차피 죽는 거 먹자. 먹어 치운지 예. 살구기름이 놓인 길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요. 죽고 만다는 사실. 아, 그게 여우 이야기구나. 네. 그래서 작가는 예. 묻습니다, 우리들한테. 예, 예. 당신의 살구기름은. 아, 아, 가슴이 뜨끔하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과의 선에 내려온 이야기로. 예. 똑똑하기로 소문한 여우를 통해서. 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명선 수필가께서 예, 예. 써놓은 것을 예. 제가 전에 읽고, 아, 예. 감명 깊어서 다시 한번얘기해드 아, 시청자 여우는 예.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여우다. 여우는 무엇에 속았나요? 그 맛은, 유혹. 예. 아. 그 맛의 유혹에 예, 예.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 알면서도. 그렇죠. 참 대단한 인욕 있죠? 수행 예. 없이는요. 예. 항상 우리는 우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스님. 제 자신의 체험을 해봐도 그래요. 예, 예. 인상고사님. 예. 그래서 인욕은 깨달음의 지름길이고요. 예. 한번 습관된 버릇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또한 유혹은 잠시 자기를 즐겁게는 할지 모르지만, 예.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죠. 생명을, 예. 목숨을 어떻게 돼요? 내놓게 되죠? 그렇죠. 러시아 룰렛 게임 있죠? 영화에? 예, 예, 예. 그것처럼 말이에요. 아... 우리는 분명히 예. 나쁜 일, 잘못된 것을 알면서 예. 자기화 하거나 합리화 시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세살 먹은 어린애도, 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 알지만은, 예. 80살 먹은 노인은 어떻게 해요? 십0천 <웃음> 아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불교에서는 옷을 가르치냐면, 예. 의식을 가르쳐요. 의식. 예. 예. 그리고 교학을 가르쳐요. 교학. 그리고 마지막에, 예. 수행을 가르치는데, 예. 의식이나 교학이나 수행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사님. 붙어 있다 이거죠? 함께 배워가지고 예, 예. 깨달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의식은 예. 단순히 예. 범종이나 법고나 음판이나 예. 모고나 그리고 어산 범패 있죠? 예. 소리 연부를 배우는데 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 불교에서는 도덕, 윤리, 성문법, 불문법 있죠? 그것도 배운다고요? 예예 예. 그리고 불교 예의범질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아... 근데 대부분이 불교 예의범절을안 배우고 예. 그냥 그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기술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 교학은요 예. 불교에서 4년제 대학이에요 대학이라고요? 예, 옛날에는 옛날에는 7년을 했어요. 음, 근데 지금은 4년째인데 예. 큰 사찰이 있거든요. 우리 남한에 예예. 예. 25 교구 본사가 있어요. 큰 사찰이. 예. 그리고 북한에 여섯 개 사찰이 있어 가지고 예. 총3 0일 본사가 있는데 예. 전부 조계종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조계종요? 거기에 가면은 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 강원 네, 강원이 있고요 예. 유론이 있고요 예. 선원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강원에서는 불교 교학이 있죠 예.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유론에서는 예. 계율을 가르치고요 예. 선원에서는 예.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 수행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강원에서 불교 부처님 말씀 경전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예. 남방불교 초기불교를 안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남방불교 안 가르쳤다고? 예. 예. 소승불교라고 해가지고 아. 아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예. 젊은 스님들은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배운다고요? 예예 예. 근데 옛날에는 소승불교라 게 해가지고 대승불교니까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였는데. <웃음> 아 소승불교가 기초구나.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예. 치문이라든가 금강경이라든가 예. 법화경, 화음경 있죠. 예, 예. 정토경, 원각경, 능엄경 예. 유식, 논서 등등을 가르쳤거든요. 예, 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배워가지고. <웃음> 외우기도 어려, 어렵네요. 아, 저, 전부 한문으로 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유론에서는 개율을 네. 가르치는데 비구 있잖아요 비구 예, 예. 남자 스님이잖아요 예. 250개를 가르치고요 거기서 에 이제 5개는 신도들이요 예, 예. 8개는 보살개 예. 또 10개는 삼위승 있죠 처음 중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아유 스님 10개 가르쳐준다더니 또 어려운 문제 네시네 아니 이제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지 유론에서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리고 예. 기군이는 예. 더 많아요. 348개를 배워야 돼요. <웃음> 중대기 진짜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예. 이 선원에서는요. 예, 예. 강원에서 예. 교학하고요. 교학. 유런 계율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선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부처님 제기해서 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의식이나 그 강원에서 교학을 안 배우고 예. 선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이 선방에 들어간다네 그냥 깨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제 예. 이 대승불교에서는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사마다 이빠사나 있잖아요 예예. 선언에서 안 가르쳐요 그럼 안 가르친다고요? 네 그리고 그냥 그 가나선이라고 있어 있잖아요. 공안이라고 예, 예. 해가지고 예. 1700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예. 이목고 하고요. 예. 그 의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의심을 깨우친다. 그리고 이제 묵조서는 예. 이빠사나라고 해가지고 예. 관법인데 예. 내가 왜붙처지요거 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 북방불교에서 화두선은요 예. 초기불교의 단방불교 수행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아, 생략이 돼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아, 그래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를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리고 래요그 우리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 우리 저 인상가사님 백화점이나 정선이나 그, 라스베가스 가보신 적 있어요? 예, 가봤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좀잘 아시겠네. 예. 백화점이나 카지노에 가보면요. 예.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요. 예. 거울이 없어요. 실제로요. 정선 얼마 전에 가니까 있던데. 아, 창문 없어요 보세요 한번 가서 자세히 아 창문은 보세요. 없어요 창문은 없는데 시계도 없고 거울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이제 라스베가스 가봤거든요 아 라스베가스요? 백화점에 창문이 없는 것은요 예. 이게 뭐냐면 빛을 차단해가지고요 예. 이제 그 옷감이나 물건의 변색을 막고요 아 빛을 차단해서 예, 예. 두번째 물건의 집중 표면을 걸게 해가지고요 아 그래서 없구나 손님의 눈길을 최대한 내장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많이 사라는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니까 그 다음에 창문을 통해하여 외부와 차단하게 하여서요 예. 분수를 모르게 예. 내장에 오래 가둬두는 거예요 잡아 두는 거예요 아... 자신의 지갑을 생각하지 않게 네. 돈 많이 쓰라는 거예요 <웃음> 그리고 카지노에 없는 것은요 창문을 왜 없냐면 외부에 시선을 두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딴 생각하겠죠? 고 예, 예예. 노름에 집중하겠어요? 그리고 좀꺾껌해요돈 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예예. 예. 그다음에 시계를 놔두면요. 예. 강박감염이 온답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야지. 맞아또 약속했지 뭐 이런 등등 있죠. 예예. 예. 또 거울이 없는 것은요. 예. 잃어버렸을 때. 예. 비참한 자기 몰골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 무거지 쌍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름 안하고 예. 집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요 예. 카지노 주변에는 홈레스 있죠 집 없는 사람들 예, 예. 거지가 많아요, 예, 많아요. 저, 예. 우리나라의 정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정선에는 예. 안 가봤어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라스베가스를 가봤거든요 예, 예.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사람들이 습관을 못 고친다는 거죠요 맞아요 못 고치더라고요 왜 중독에 대해 가지고요 예 처음 가지고 온돈 있죠? 예. 그거 가지고 딴다 이었다그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 잃어도 또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일할 때마다 카지노 생각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 잃었죠? 예 이러면 이제 차 가져왔죠? 예 차를 또 잡혀요 거의 다 그래요 차 잡혀가지고 <웃음> 또 잃어버렸죠? <웃음> 잃어버렸으면 이제 또 돈을 빌린답니다 돈도 빌리고,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예, 예. 이제 집에 가야 할때 차비가 없잖아요. 예, 예. 차비가 없으니까, 딴 사람들한테요. 사정, 사정 해가지고요. 그걸 좀 따면, 저기 빌리면은,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안 가고, 그거 가지고요. 또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노름쟁이 습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돈으로 집에 가야 하는데 또 노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 주저앉는 여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예. 그런가 보다 하고요. 예.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예. 얘기 듣는 것처럼요. 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듯이 모두가 예. 사실은 내얘기고요 나의 삶. 맞아요. 우리들 얘기예요 예요.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 예. 깨달지도 못하고 부덤덤히 사는 사람들 있죠? 예, 예. 고치려고 시도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예.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안 돼가지고요. 예, 예.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치고 예. 살지를 안 합니다. 예, 예. 제가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 보니까요 예. 절실한 사람들 있죠? 공부해야겠다고 절실한 사람들이요 예. 배우고 알려고 하고 알려주면 고맙다 하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인력과 노력으로 목표를 예.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평상심이 돌아오랬어요. 비건 뭐냐면 예. 평상시에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음, 예. 예.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 준비하라는 것 뜻에서 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스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위 에 조심하십시오. 천령사 인한금강이었습니다.